Save the Children과 함께하는 제6회 아동권리영화제 영화를 통해서 아동의 권리를 이야기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정재승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제가 먼저 드릴 것은 질문 하나입니다 네. 네. 예, 어린이부터 성인들까지 누구나 손에서 놓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 손에서 놓지 않는 것? 네. 책이면 좋은데 책이면 좋은데 네. <웃음> 어, 진짜 스마트폰일 것 같네요 네. 네, 다들 스마트폰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손해 쥔는 것이기도 하고 네. 최근에 어떤 책에서 읽은 거는 스마트폰 관련해서는 딱두 가지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음. 화장실 가기 전에 음. 보든가 음. 화장실에서 보든가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웃음> 네. 많이 보는 것 먼저 보는 음. 게 스마트폰이라는 이야기인데요 음. 음. 스마트폰이라는 게 그만큼 점점 사용하기 쉽게 만드는 그런 기계이기도 하지만 그로 인한 문제들도 많이 생긴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디지털 세상에 다양한 폭력에 노출되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존 덴버라는 영화를 통해서 함께 이야기했으면 합니다. 영화 소개를 먼저 드리면 존 덴버라는 영화는 아버지 없이 어머니가 생계를꾸리는 가정에 있는 존 댄버라는 소년의 주인공입니다. 굉장히 가난한 집안 형편에서 음. 자라고 있고, 어느 날 학교에서 아이패드를 훔쳤다는 누명을 쓰게 돼요. 그리고 그, 나는 훔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지만, 문제는 이제 그 현장에서 음. 싸움을 하게 되면서, 그 싸우는 영상이 인터넷에 업로드가 되고, 둘이 싸우는 영상들을 본 사람들은 이제 거기에 다 한마디씩 말을 보태기 시작하는 거죠. 친구들과도 사이가 아주 엉망하지만은 않았던 이존 덴버라는 아이는 점점 더 낙인을 찍히게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영화의 이제 마지막에서는 굉장히 슬픈 결말이 되는데 일단은 영화 어떻게 보셨나요? 네, 아유 뭐 너무 좋았고요. 저는 진짜 이 영화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되게 기억에 남는 명장면들도 있고 지금 어 무대가 필리핀이지만. 네. 그렇지만 우리 사회에도 그 문제를 고스란히 안고 있기 때문에 되게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볼수 있는 계기가 될것 같습니다. 네. 영화 속에 등장하는 이야기들 중에는 폭력과 관련된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정신적인 네. 폭력도 있고 신체적인 폭력도 있단 말이죠. 음. 사실은 그중에 어떤 것이 더 심각하다고 라 우회를 가리기는 힘들지만 음. 물리적인 폭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웃음> 방각심을 가지고 대처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있는데 음. 사실 인터넷 공간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음. 혹은 정신적인 폭력에 대해서는 음. 그만큼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이유에 이제 사이버 불링, 이제 이른바 온라인에서 자행되는 사회적 따돌림을 왜 따귀만 은 영혼이라는 음. 걸로 표현하죠. 그러니까 사실 어, 뇌를 찍어 보면은 실제로 물리적 폭력에 의해서 고통을 담당하는 영역과 똑같은 영역이 똑같은 수준으로 어 활성화가 되면서 고통을 느낀다. 근데 어 물리적 폭력은 몸에 생체기를 남기는데 어 이거는 정신에 뇌에 이제 생체기를 남기는데 때로는 훨씬 오래 가기도 하고 네. 또 정상적인 방식으로 삶이 지속되지 않거나 관계 맺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 훨씬 더그 그 충격, 음, 고통, 또 피해는 심각하다고 할수 있죠. 제가 보기에 그 동네는 핸드, 그 스마트폰 말고는 다 옛날에 그냥 가난한 농어촌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 스마트폰 하나가 탁 들어갔을 때그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 또 아이들, 학교의 모습들이 어떻게 바뀌는가를 되게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인간이 사는 다른 환경들은 변한 게 없는데 네. 이 초연결되는 상황은 갑작스럽게 모두에게 똑같이 다가간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또몇 가지 맥락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인터넷에서 벌어지는 사이버 블링이라고 하는 게 대처하기가 어려운 이유 중의 하나는 사실은 오프라인으로 1대1로 갈등이 있을 때는 1대1로 갈등을 풀면 되잖아요. 근데 인터넷 공간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말을 붙이기 시작해요. 음.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심각한 괴롭힘 같은 형태로 변하기도 한단 말이죠. 네. 이런 인터넷 공간에서 벌어지는 장난과 괴롭힘 이런 것 음. 수위는 어떻게 다르다고 볼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 사실 이렇게 인터넷이 등장하고 서로 관계 맺고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소셜미디어라고 표현하는 네. 것도 페이스북에 막 뭔가를 올리고 한 소셜 미디어라고 하는 것도 훨씬 얇지만 넓은 그런 관계 맺기가 가능해서 얻게 되는 이득에 그렇죠. 예, 뭐 어, 감정을 공감받기도 하고 위로받기도 하고 정보를 나누기도 하고 근데 그런 것들을 오래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류의 일들이 이렇게 심각하게 폭력적으로 자행될지 이걸 개발했던 개발자들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다 보니 어 말씀하신 대로. 그냥 개인 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어, 단톡방 안에서, 또 혹은 페이스북이라는 굉장히 불특정 다수들이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에서 뭔가 일이 퍼지면 네. 그 사건 자체만이 아니라 사람들은 그것에 관한 맞아요. 다시 논평을 하기 시작하죠. 네, 네. 이, 주, 이 영화에서도 사실 주인공이 훔쳤냐 안 훔쳤냐도 중요하지만 그 일이 터지고 나니까 이제 얘가 옛날에 어땠다. 예. 네, 네. 네. 같은 것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고, 또, 가정 형편, 가정사,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러니까 주인공이 훨씬 더 고통스러운 상황들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네트워크가 갖고 있는 두 얼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뭐, 연구 같은 거 보시면은, 나쁜 소식은 훨씬 더 빨리 전파되고, 예, 네. 네. 그리고 회복되지 않고, 네, 나중에 좋은 그거 아니었대라는 기사는 어, 전체 기사의 5분의 1도 주목도 안 받는 거죠 예, 그 전파 속도도 훨씬 느리고 사람들이 별로 주목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흔적들이 공간상에서 남는 거죠 그래서 옛날하고는 되게 다르게 돼야 될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 이게 결국은 온라인상에서의 레퓨테이션 문제이기도 네. 하거든요 사람들이 수근거리고 제가 저런 애래. 하고 때로는 낙인 찍히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옛날에는 그 동네에서 한번 낙인 찍히면 이 동네 못 살아 하고 이제 떠났는데 이 사이버에서는 그런 공간성마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어디를 가든 그런 흔적들이 남고 네. 그래서 이이 이 레퓨테이션이라는 것도 이제는 어 모든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의 내성을 좀 필요로 하는 세상이 된것 같아요. 음. 어, 막 너무 억울하잖아요. 이걸 보면서 내내 막 너무 가슴이 아픈 네. 게그 아이가 누명을 쓴게 결국 끝내 밝혀지지 않는데 음. 그때 막 보면서 너무 너무 억울한데 이거를 앞으로 이 사회가 이제 이걸 없애거나 이걸가 없는 사회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수 있냐 하면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대하는 사람들도 이제 뭐든지 뭐가 나오면 의심부터 좀해 해야 하고 조심스럽게 대하고 가해자의 피해,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게 이분법으로 다 나눠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모두 좀큰 틀에서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이 영화가 되게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평판이라고 하는 게 네. 어떻게 이 폭발을 관리할 수 있는가라는 네. 것도 이전 세계하고는 굉장히 다르게 접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게다 기록으로 남아있고, 사람들은 그 무슨 캡처 화면이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음. 모든 걸다 가지고 있고, 음. 그럼 거기서 한번 삐끗하면 모든 게 끝나는 것인가라는 공포가 또 생긴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렇게 접근할 문제는 좀 아닌 것 같고 네.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의 포용력을 가지고 네. 어느 정도의 오해도 예 가능성을 얻어두는건 굉장히 중요해 보이긴합니 네. 온전히 나로 인해 벌어지는 것은 맞으나 내가 컨트롤할 수 없다는 네. 게이 평판의 패러독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같았으면 내가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할수 있는 행동도 제한돼 있고 그것이 퍼져나가는 맞아요. 여파도 제한돼 있고 네. 거리가 딱 이만큼 있거든 그래서 <웃음> 평판이라는 것도 쉽게 형성되진 않지만 또한번 형성되면 또 강력하게 가기도 하고 네. 네. 어 그랬는데 지금은 평판이라는 것이 막 굉장히 부서지기 쉬운 것들이 되어버렸고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네 훨씬 더 광범위하고 넓고 그리고 많은 오해들이 중첩돼 있고 그래서 그, 온라인상에서 그 사람이 겪은 어떤 일들, 사건 하나하나 터질 때마다 우린 쉽게 막 단죄하잖아요. 예, 그렇죠. 네, 근데 사실, 뒷면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사실 잘 모르는데.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런, 어, 소셜미디어에서 나오는 사건들을 대하는 태도? 이런 것들의 근본적인 변화가 좀 필요한 것 같긴 해요. 음. 네. 어...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 중에서 네. 그 지금 이 존덴버가 살고 있는 동네 풍경이 네. 굉장히 인상적이란 말이에요. 네요. 여기서 굉장히 재밌는 것들 중에 하나는 여기 에 와이파이가 잘 연결되는 곳은 아닌 듯하여 음. 존덴버는 자기 자기에 대해서 무슨 말이 오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음. 근데 이게 사실 저는 코로나 음. 이후의 세계에서. 음. 일단 원격학습으로 비대면으로 음. 많은 수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음. 그게 전제하는 것은 집집마다 음. 뭐 컴퓨터 한대 침은 있겠지 음. 뭐 와이파이 연결 전원 다 하고 있겠지라는 걸 전제로 한단 말이에요. 음. 그래서 제가 어 뉴스로 본것 중에 굉장히 음. 기억에 남는 게 음. 미국에서 어떤 쇼핑몰 앞에 음. 어린 아이들 둘이 음. 그 주차장 있는 그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집에 와이파이가 없으니까 와이파이 할수 있는 곳에 나와야 수업을 들을 수 있고 어. 숙제를 할수 있으니까 음. 쇼핑몰 근처에 나와 있는 상황인 거죠. 아이고. 네. 음. 근데 이런 것들이 음. 지금 코로나 이후의 세계에서 음. 결국은 이제 학습 그런데 질과 관련해서 음. 빈부격차를 더 키울 것이다 음.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단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이런 인터넷이 전체적 발전하면 빈부격차가 사라질 것이다 음. 라는 예측이 많았는데 음. 사실 결과적으로는 이게 빈부격차를 음. 심화시킨다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맞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맞죠. 와이파이를 포함한 인터넷을 처음 만든 사람들의 생각은 모든 사람들이 정보를 이렇게 무료로 받게 되면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과 적게 갖고 있는 사람 사이의 격차가 줄어들 거라고 생각했어요 네. 누구나 정보를 공짜로 그렇죠. <웃음> 얻을 수 있는 거니까요 네. 그런데 정보는 허브를 중심으로 정보가 있는 곳에 더 많은 정보가 모이고 네. 그 정보를 장악한 자와 그렇지 그렇죠. 못한 자 사이에 경제적인 격차가 벌어진다는 사실을 그때는 미리 충분히 예견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오히려 더 정보를 중심으로 중앙화된 또 권력화된 그런 어 시스템이 등장했고 그 권력은 어 정치적 권력, 경제적 권력을 모두 포함하네. 네. 그래서 사실 블록체인 같은 거에 좀 기대를 거는 사람들이 탈중앙화를 이제 와서 외치는 것도 이상적이라고 보이긴 하지만 아, 모든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이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든 좀 기록으로 투명하게 위조 변조할 수 없도록만 하면 여기서도 막 동영상을 위조하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어 거짓 거짓 이야기를 누군가가 하고 내려달라고는 내려달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뭐 누군가가 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닌 이미 다, 이미 다, 다, 다 퍼진 네. 그런 상황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디지털 미디어의 속성 때문에 벌어진 어려 안 좋은 영향들, 특히 인권을 침해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너무 영화 속에 잘 드러나 있는 것 같아요 네.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음. 아이들에게 이런 도구를 아이패드라든가, 네. 뭐 이런 스마트패드라든가, 음. 스마트폰을 빨리 쥐어줘서, 음. 빨리 적응하게 하고, 음. 빨리 뭔가 이 관련된 것들을 익히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고민과. 고민도 하시겠죠. 예. 그리고 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실리콘밸리에 있는 사람들은 음. 자녀들에게 스마트폰, 음. 스마트패드를 사용 시간을 제한한다. 사실 네. 거의 쓰지 않게 한다는 네. 얘기도 있단 말이에요. 네. 저, 저도 저희 집 애들에게 중학교 때까지 안 와줬어요. <웃음>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제 이런 게 헷갈리는 거예요. 네. 제가 들은 얘기들 중에도 음. 이제 어렸을 때 특히 맞벌이 하는 과정에서 네. 이제 아이를 돌보는데 계속 전념할 수가 없으니까 음. 이제 그럴 때 아이 밥은 스마트폰이 먹여준다고 하잖아요. 사실은 이 어린이들의 이런 스마트 기기 음. 사용과 관련해서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사용하는 거를 아주 어렸을 때는 제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제 나이가 들어서도 그러니까 청소년기가 돼서 사용하더라도 시간도 제한할 뿐 아니라 우리 사회가 뭐 학교와 가정이 올바르게 사용하는 법을 계속 가르쳐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그거를 애들이 잘 배울 리가 없어요. 예, 스마트폰은 본질적으로 어, 너무너무 매력적이어서 되게 오랜 시간 사용하도록 디자인돼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 보러 이거 자제해서 네가 잘 사용하라고 라 그냥 맡겨두면 잘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 아주 어린 시기에 언어를 배우고 우리가 그럴 때는 되게... 그 인터랙티브, 상호작용을 해야 되거든요. 예, 상호작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어휘수도 늘어나고, 그냥 뭐, 이거 보기만 하면요, 오히려 어휘수가 줄어들어요. 네. 아무리 그 말을 듣더라도, 상호작용으로만 우리가 어린 시절에는 어휘를 배우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어 발달도 더디고, 예, 어, 그, 긴 호흡의 문해력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오히려 어렸을 때는 저는 되도록이면은 그냥 덜 사용하고, 사람, 뭐, 책, 뭐, 다른, 인터랙션을 하도록 해주는 게더 중요한 것 같고요. 청소년 시기에 필요하다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잘 사용하게 뭐 스크린 타임 제한 뭐 이런 거도가지고 하루에 얼마만 쓰게 그렇죠. 하고 네 그리고 어떤 것들을 사용하는지를 모두가 공개 그걸 보든 안 보든 예뭐안 네. 네, 보더라도 어볼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그래서 이제 올바르게 사용하는 법들을 이제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게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사용량의 문제만이 아니라 지금 이 어, 영화에서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모든 사람들이 이제이 사건 yes. 아이패드를 훔쳤냐 안 네네. 훔쳤냐에 모아져 있지 근데 그 싸우는 동영상을 온라인에 올리는 행위 네. 그리고 거기에다가 수많은 댓글에 안 좋은 있고. 글들을 다는 행위를 총체적으로 어, 조사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지갑을 잃어버렸을 때의 패러다임으로, 그 프레임으로 계속 핵, 아이패드를 어, 훔쳤다는 사건으로 벌어진 모든 상황들을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대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네. 걸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 감독님이 굉장히 그런 것에 좀 비판적인 것 같아요. 제가 막 너무 막, 가슴이 아픈 장면들을 보면 어~ 엄마가 마음이 아플까 봐 얘가 이렇게 빨래를 이렇게 음, 품고 막 네. 울잖아요 그니까 러 그리고 엄마 이렇게 꽃꽃 같은 거 입에 넣어서 먹여주니까 그러니까 그~ 엄마와 이 아이의 염대는 굉장히 아날로그적이고 예 그렇죠. 네. 그리고 그러니까 얘가 이 디지털 때문에 받은 피해를 엄마와의 연대와 아날로그적으로 해결을 하는데 결국 이게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모습을 결국 마지막에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우리 사회 모두가 다 같이 연대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영화가 들려주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어떤 게 문제인가 를 알아야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특히나 지금 이 아이의 어머니 같은 경우도 음. 아들이 아이패드를 훔치지 않았, 않았다고 믿고 있지만 음. 거기까지는 음. 충분히 신뢰가 오가고 음.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음. 그 다음에 더 크게 문제가 있었던 것들. 음. 그러니까 온라인상에서 이 아들이 어떤 언어에 노출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음. 네, 알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음. 그리고 이것은 아까 저희가 언급했던 빈부격차 의 문제와도 음.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 어머니라든가 아니면 음. 학교 선생님이라든가 음. 이런 뭐 경찰 관계자라든가 이런 음. 사람들이 그러면 이런 사이버상에서 벌어지는 음.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음. 사이버블링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저는 제일 많이 변화해야 되는 부분이 불미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덮으려는 태도 음. 네, 그러니까 어 항상 우리 사회가 사건이 터지지 않기를 바라고 네. 네, 사건이 터지면 어떻게 해서든 희생양을 만들어서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예. 그렇죠. 네, 이거에 아주 오랫동안 네. 노출돼 있고 익숙하고 그런 네. 방법으로 모든 사회적 문제들을 다뤄왔거든요. 네. 빨리 빨리 다뭐 넘어가 버리는 네. 네. 근데 이제 굉장히 기록이 남고, 투명해지고, 작은 사건이 크게 확대될 수 있고, 이런 사회가 됐단 말이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건이 터지지 않기를 바라면서 그거를 묻는 게 능사가 아니라, 예, 그걸 어떻게 잘 해결했느냐로 그 사건이 주목받아야 돼요. 네. 예, 그러니까, 뭐, 위기는 항상 있는 거고, 그렇죠. 예, 근데 위기가 터지지 않기를 바라면 안 되고, 아, 저 위기를, 저 상황에서 어떻게 극복했느냐가 교훈이 되고, 어, 나중에 평가가 되는. 그러니까 지금 이, 이 사건은 누군가가 아이패드를 훔친 수 있, 있지만, 그건 그렇게 큰 사건이 아니고요. 그걸 어떻게 처리했냐를 들여다봤을 때, 제대로 처리 안한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지. 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 경찰이 막 애를 보면서 막 윽박질을 하잖아요. 또 빨리 얘기해. 안 그러면, 우리도 불편하고 말이야. 그렇죠.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불미스러운 일을 그냥 덮으려고 하는 태도인 거죠. 근데 이런 일이 다 터지면, 예를 들면, 뭐, 진상을 규명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사람들이, 누가 이런 동영상들을 올렸고, 거기서 댓글 단 사람들은 누구고 이게 과연 어, 또 하나의 폭력이기 때문에 설령 얘가 피, 가해자라 해도 훔친 사람이라 해도 그거는 정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렇게 바라봐서는 안 된다 되게 총체적으로 사실은 어, 어떤 평가들, 또 대처들이 벌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사건만이 아니더라도 우리 사회가 되게 많이 간과하는 부분들이죠 그렇죠 네, 네, 네. 여러가지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그러니까 사건, 사고는 있을 수도 있는데 네. 그 다음에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음, 음. 문제일 것이고 사실은 이 영화에서도 음. 이 존댕거라고 하는 소년이 음. 어떻게 하면 이 마지막 <웃음> 결말을 바꿀 수 있었을까? 음, 그럼 그 네. 바꿀 수 있는 힘은 음. 이 주인공에게 있다고 볼수 있기보다는 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다고 볼수 있다는 거예요 네. 지금 사실 보면 이게 그 그렇게 그 그렇게 큰 일도 아니고 사실은 예. 설령 이 일이 터졌다고 이렇게 일이 커졌다고 해도 어, 이런 걸로 그런 마지막 결말이 일어날 정도의 어떤 일들은 사실은 아니어야 되고요 우리가 보기에도 야툴털 뭐, 털고 신경 쓰지 마뭐 이렇게 할 법한 일인데도 그 아이에게는 이게 그런 일이 아닌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엄마 불러오라. 뭐 이런 얘기 너무 무섭잖아요. 그리고 우리 어렸을 때. 권총 제일... 꺼내놓고 막 이렇게. 네, 이렇게 막, 던, 일부러 만지고 네. 막. 그러니까 그런 식의 위협이 아이에게는 그 자체가 엄청난 폭력이죠. 네. 어, 아이패드의 가격하고는 맞바꿀 수 없는. 그렇죠. 그런 폭력이라서, 어, 이것이 아이에게 작용했다는 거를 좀 주목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뭐, 어른들끼리야. 뭐 그런 얘기를 할수 있지만 아이에게는 훨씬 더 폭력적인 상황일 수 있다는 것 예.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영화가 네. 그러니까 뭐 성인의 경우는 가족들하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친구랑 네. 얘기할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네. 이 온라인상에서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 하소연할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 은 이것도 저것도 다안 된다 싶으면 일을 열심히 해서 이걸 잊으려고도 해볼 수 네. 있을 것이고 네. 여러 가지 네. 방식으로 해결책을 도모하는 것이 최선 가능하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어린 나이에 뭐 그냥 훌쩍 여행이라도 갔다 올까 이런 것도 안 되는 거죠. 음, 그렇지. 예. 그리고 일단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은 다 요만큼 <웃음> 생활 반경에 있는 사람들이고 음. 온라인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다 적대시하고 있고 음. 그럼 아무데도 갈수 없다라고 하는 그 음. 공포심이나 무력감이 분명 히 음. 있을 거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어머니가 자기를 믿어줄수록 음. 자기가 처한 이 공병이 더 어떻게 보면 크게 느껴질 수 있고 그렇죠. 미안하기도 하고 네, 미안 죄송하고 하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똑같은 문제라고 해도 음. 대처하는 방법이 성인당은 음. 다를 수밖에 없고 음. 그러니까 성인들의 성인의 기준으로. 음. 뭐 어릴 땐다 그럴 수 있어, 음. 어른 되면 좋아져 이런 차원으로 접근할 음. 수가 없는 문제라는 걸다 네. 같이 인식하는 게 먼저 필요하다 고 생각해요. 그 생각 학교의 거. 선생님들 보면 은 굉장히 좋으시잖아요 우호적이고 아이에게 네. 괜찮다 그러고 그런데 사실은 이 아이가 그렇게 점점 상황이 나빠지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옛날식의 그런 방식의 대처가 적절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죠 네, 음. 그 선생님들의 태도 같은 걸 통해서요. 네. 그리고 SNS 사용하다 보면 음. 특히나 최근에는 SNS 하지 말라는 식의 책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음. 음. 네. 근데 그런 책들 보면 다 하나같이 음. 이야기하는 게 좋아요 음. 그 기능에 대한 거란 말이에요. 음. 음. 왜 이렇게 좋아요가 중요한 건가요? <웃음> 저는 일단 첫 번째로 주목해야 될 거는 이게 좋아요만 있었다는 거. 음. 싫어요가 처음에는. 없었다는 그렇죠. 거. 네. 그러니까 뭐 홍보 하기에 되게 좋고 그렇죠. 어떤 제품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그런 미디어로 활용할 수 있게 만들고 되게 명확한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좋아요를 더 많이 받기 위해 이제 자극적인 노력들을 네. 이제 사람들이 하게 된 거죠 콘텐츠를 스스로 더 자극적으로 만들도록 하는 기재로 너무나 이 집단의 평가를 활용하는 그런 장치를 잘 교묘하게 잘 만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이전까지는 그런 생각들을 어, 하지 못했었고 또 만든 사람도 이게 이런 방식으로까지 훨씬 정교해질 거라고는 생각 못했겠지만 네. 네. 사람들을 컨트롤해서 더 많이 좋아요를 누르게 만들고 네 글에 좋아요를 눌렀다는 걸 통해서 더 많이 접속하게 만들고 음. 예. 그런 다양한 기재로 지금 확장되고 있죠. 음. 네. 이 영화에서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가짜 동영상 편집해서 만드는 게 어. 나온단 말이에요. 이나타메이벤다한나타메이벤다한데이 네. 가짜 동영상 <웃음> 유포에 대해서도 사실은 죄를 묻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네, 저는 음. 그게 굉장히 이해할 수가 없는 대목이었는데. 네. 요즘에 이렇게 페이크로 디보 네. 페이크, 뭐, 뭐, 아, 뭐 이런 페이크 거. 기술 같은 걸 통해서 음. 이제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럼. 음성도 만들 수 있고, 아. 근데 그런 후에 문제가 사람들은 음. 그 자체가 음. 뭐 녹화됐기 때문에 음. 녹음되었기 때문에 음. 사진을 찍혔기 때문에 진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음. 네. 근데 이 영화에서는 사실은 거기에 대한 죄를 묻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음. 네. 더더욱 사실은 존든버라는이 주인공이. 막다른 골목으로 가게 만드는 어떤 큰 요인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제이 진실의 미디어가 된 거죠 영상이라는 것이 근데 지금 새로 등장한 디페이크라는 방법은 어, 가짜 영상을 너무나 정교하게 만든 그러니까 이제 간이라는 방법을 써서요 위조지폐범이랑 경찰을 그냥 같이 붙여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위조지폐범이 경찰을 속일 때까지 계속 위패를 만드는 프로그램이에요 네, 그래서 아, 한 번이라도 딱이 경찰이 어 이거는 진짜 돈인데 했는데 알고 보니 위패인 음. 네, 이게 되면은 이제 결과물만 내고 위패범은 나갈 수 있는 이런 류의 머리 상상하시면 되거든요. 네, 네, 네. 근데 그걸로 그러면 세상에 없는 사람을 만들고 네, 사람들이 말하지 않았던 동영상을 이제 만들 수가 있게 된 거죠. 이사, 이렇게 만들어진 결과물은 초상권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누군가가 초상권을 요구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서 뭐 영화를 찍는다 그러면 네. 엑스트라, 뭐 업신 같은 건다그 얼굴 붙이면 되는, 예. 네. 네. 그러니까 엑스트라를 고용할 필요 없는 이 이런 거를 뭐 생각을 한 거죠. 광고 모델도 우리가 최고의 호감형 광고 모델을 섞어서 광고료 주지 않고 만들겠다, 뭐 이런. <웃음> 근데 항상 네. <웃음> 처음 계획과 다르게 일라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 오바마가 하지 않은 스피치를 네, 우리 네. 동영상 만들 수 있고 오늘 나온 거 보니까 뭐 김정은이 민주주의에 대해서 연설하는 그 디피크로 만들어서 정치 풍자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가짜야 라고 하는 일이 지금은 이제 벌어지고 있는데 어느 순간이 지나면 저는 어 누군가가 이거 진짜인 것처럼 올리는 네. 그래서 그거 나중에 가짜래 라고 판단이 돼도 예. 네.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레퓨테이션이 만들어지는 이런 유의 일들이 벌어질 것 같고요. 뭐 예를 들어서 대통령 선거 같은 굉장히 큰 이벤트의 경우에는 기꺼이 어 그런 일들을 자행할 어 이유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점점 점점 우리 사회가 트러스트가 되게 중요한 사회로 가게 될 거라고 점쳐지죠. 예, 그러니까, 아, 이렇게 거짓과 진실이 섞여서 구분할 수 없는 상황들이 이제 앞으로 벌어질 수 있겠구나. 예, 그럼 이제 사람을 믿는 수밖에 없죠. 그쵸. 예. 또그 영상을 믿는 게 어른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또 어른들은 그걸 보니까 더더욱 이제, 음. 문제가 있어라고 생각을 하고는, 음. 그런 경찰이 경찰서를 불러서 혼을 낼 때도 보면, 음. 굉장히 위협적인 자세란 말이에요. 음. 이 소년이 이제 앉아서 소분을 지를 때까지 계속해서 음. 몰아붙이는 음. 장면 같은 거를 볼수 있는데, 음. 애초에 이제 음. 이 아이를 대할 때, 음. 문제가 있는 아이라고 생각하고 대하기 때문에, 음. 이런 상황이 펼쳐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음. 공권력이 제대로,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를 되게 풍자적으로 보여주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국가를 계속 어선 선서를 하고 그렇죠. 하는 모습을 네네. 반복적으로 신비어 자막 올라갈 때까지도 <웃음> 보여주는 걸 보면 어 굉장히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이걸 거짓으로 올리는 아이는 어 이게 두테르테 대통령이 볼 때까지 이건 커졌으면 좋겠다. 뭐 이런 유에 아, <웃음> 언어들을 사용하잖아요. 음. 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게 공권력, 정치적인 사실 비판들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죠. 뭐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생각해보면 은 그렇다고 해서 댓글창을 없앤다거나 소, 그러니까 소셜미디어에서 그건 사실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소셜미디어니까 인터넷 실명제를 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익명이 주는 어, 비판적 기능들도 사실 있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저는 비식별로 해서 그러니까 이게 누군지는 모르는데 그 사람이 그동안 어 온라인상에서 댓글 달았고 그래서 누군가가 신고하거나 차단했고 거짓을 얘기했고 그런 정보들은 한데 모아져서 그 사람에게 보여지고 그러니까 그거는 시스템적으로 충분히 할수 있는 일이어서 어, 저는. 비식별로 하되 네. 온라인에서의 레퓨테이션을 남에게 망가뜨리 이렇게 쉽게 망가뜨릴 수 있는 사회라면 그 발언을 하는 모든 사람들의 레퓨테이션도 기록되어야 된다. 그것만이 그 안에서 좋은 레퓨테이션을 얻으려는 노력으로 남의 레퓨테이션을 함부로 음, 갉아먹는 그리고 정신적 피해를 주는 이런 일을 좀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디지털 상에서 아동 청소년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으로 네. 어른들이 힘써야 될건 뭐가 있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지금, 것도 그런 게 이제 한 방법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학교에서 사실 가르쳐 줘야죠. 그런 수업이 있어야죠. 스마트폰을 어떻게 잘 사용하느냐. 소셜 미디어에서 어떻게 이걸 잘 사용하느냐. 소셜 미디어에서의 사람들의 관계 맺기가 오프라인에서 현실 세계에서의 관계 맺기와 어떻게 다른가? 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어떤 각별한 주의를 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학교가 체계적으로 가르쳐 주지 않으면 아이들은 그냥 직관적으로 평소의 경험으로 그냥 사용하게 될 텐데 올바른 사용을 하기가 쉽지 않을 만큼 자극적이에요. 네, 그래서 학교가 좀 가르쳐 주는 게 필요할 것 같고 공권력도, 네. 경찰도 이제 사실 이런 위에 어떤 문제들이 생겼을 때 가해자와 피해자를 이분법적으로 보지 않고 그냥 모두 다 어린이들을 아동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예 가해자가 예 가해자가 잘못한 만큼의 대가를 정확하게 치르게 하는 거, 피해자가 그 피해에 대한 적절한 어떤 위로나 보상 같은 것들을 그만큼 받게 하는 거. 우리는 그거 피해자의 피해는 너무 작다고 생각해 하는 경향이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되게 향후 미래까지 미치는 거기 때문에 되게 포괄적으로 넓게 피해자의 피해를 바라보는 게 필요할 거고, 가해자 역시도 가해를 한 이상의 어떤 욕을 먹거나, 뭐 그런 2차적인 그런 피해를 입을 수도 있으니까, 그게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거. 그래서 결국은 이들이 다 어 행복하고 정상적인 어른으로 성장하게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사건들을 총체적으로 보는 거 우리 사회가 제일 못하고 있는 거, 네, 네 그거를 해야 된다는 걸 되게 다른 나라의 그 시골에서 벌어진 사건 하나가 우리 사회한테도 들려주는 것 같아요. 네. 특히나 이제 그런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아, 동영상을 네. 볼 때도 요새는 다 만들기도 하잖아요. 음. 소비만 하는 게 아니라 창작을 하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제가 놀란 거는 뭐 저격 영상 같은 것들을 되게 어린 나이에도 찍고 있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서로를 공격하고 음. 거기에 대해서 맞대응하는 거 음. 그런 방식을 음. 일찍부터 알아가는 것 같아서 음.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너무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구나라는 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사용자들이 이제 창작자이기도 하다는 얘기는 그게 이제 퍼스널 미디어의 장점이자 매력이죠. 그렇다는 얘기는 그에 합당한 책임도 뭐 일종의 그러니까 기자 정신 같은 거잖아요. 기자가 기사를 쓸때 반드시 팩트를 그렇죠, 되게 확인하고, 뭐. 원래 기자에게 요구됐던 그 기사를 쓰는 창작을 하는 사람에게 요구됐던 그런 책임과 덕목을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공유해야 되는 시대로 가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 모든 사람들이 창작하는 거야. 그래서 창작물에 대한 그런 즐기는 문화는 플랫폼으로서의 그런 문화들은 되게 잘 확장되고 있는 반면에 그런 책임의식이나 기자정신 같은 것들은 퍼지지 않고, 심지어 어디서도 교육해주지 않고, 그러니까, 그런 교육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런 미디어, 소셜미디어를 음.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그쵸. 아동 청소년들에 대해도 교육이 필요하지만, 성인들도 똑같이 교육이 필요하다는 걸 너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구나라는 걸 알겠습니다. 네. 어, 아이들이 우리의 미래라고 쉽게 이야기를 하지만, 음. 그만큼 우리가 같이 노력하고 있는가라는 음. 짐을 견져보게 만드는 게, 음. 바로 이 존댄버란 영화가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세상을 더 안전한 곳으로 만들고, 또그 안에서 어린이와 성인들이 같이 성장해 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야 미래가 더 건강하게 지켜질 것으로 보입니다. 너무 어, 뭐, 훈훈하게 마무리해야 되는데. <웃음> <웃음> 제가 이거, 이 영화 보고 이, 이런 얘기 해볼게요라고 그 신혼만 읽었을 때는 이런 얘기인 줄 몰랐어요. 네. 그래서. 그 아이들의 지나친 스마트폰 중독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좀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했는데 아 이게 아동 권리 영화제에서왜 이런 영화를 선정했고 네. 진짜 그걸 말하기에 너무 좋은 영화고 이거를 이런 아동 권리 영화제가 아니라면 그냥 아두명쓴 어떤 아이에 대한 너무 가슴 아픈 얘기 예 네, 그냥 그런 정도로 그쳤을 텐데 아 진짜 이게 아동 권리 측면에서 생각해보면 좀 사회적으로 뭔가 좀 변화가 있어야 되겠네. 이건 그냥 하나의 사건이 아니고 언제든지 우리 사회에서도 벌어질 수 있는 사건이네. 이런 생각들로 확장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네 아동 권리 영화제 존 덴버 토크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신 정재석 네. 교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많은 분들 이 영화 꼭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